안녕하세요 한준혁입니다 컴퓨스 코리아 스트레스 3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이 5월 19일 일요일 고향 스타필드에서 열립니다 오셔서저 한준혁과 저희 국키리 프렌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5월 19일날 봬요